안녕하세요. 제시의 시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텍 필립 브랜드의 시계로 찾아왔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아주 몇 점이 없는 아주 유니크한 시계인데요. 먼저 전체를 보겠습니다. 이렇게 베젤에도 그리고 다이얼에도 브레이슬릿에도 이렇게 불리언컷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고요. 이쪽에도 이렇게 주얼리 클래스프에도 다이아몬드가 4 줄로 해서 쭉 장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 황금색은 18K 옐로우 골드이고요. 먼저 베젤의 사이즈를 보겠습니다. 베젤의 사이즈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이 2.5cm 이고요. 위에서부터 아래가 3cm. 그리고 크라운 칼라트라바가 보이시나요? 이 크라운 쪽의 높이는 4mm입니다.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. 모두 꽁꽁 싸매져 있어서 화면에서는 약간 흐리게 보이지만 좀 보호하고 있는 상태여서 실제로는 엄청 깡, 깔끔하고 깨끗한 제품입니다. 뒤를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는 각인이 파텍필립 750이 있고요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칼라트라바가 파텍필립이 써있고요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시계이고 이 시계는 주얼리 클래스프입니다. 그래서 이런식으로 한번더열고요 주얼리 클래스프는 맨 아래가 가장 길고요 이제 약간의 공간이 나죠. 그리고 맨 위쪽이 시계줄을 이렇게 살짝 조정할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아까 공간이 없어지고 좀 작아진 상태.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정면을 다시 보시면 파텍필립이라고 이렇게 사파이어 크리스 글래스에 써있는데요. 피아제가 이런 식으로 썼죠. 정면에선잘 안보이고 양 옆에서 봤을 때 살짝 보이는 파텍필립 지니가 라고 써있는 시계입니다. 이 제품은 이쪽을 돌려서 코츠가 아니고요. 이쪽을 돌려서 밥을 주는 수동식이고요. 이렇게 생긴 아주 럭셔리한 우리나라에도 많이 몇점 없는 시계입니다. 제시 직거래소를 찾으시면 이 시계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시계는 파텍 필립의 시계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칼라트라바가 아주 예쁜 시계를 소개했습니다. 짠!